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궁합을 네.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궁합 한번 봐주세요. 십리나다 신유생이 나는다 우어라고도 여섯 날로 다가다나라 천대주님 웃습니다 한땅 기주합니다다 신유생이 나는다 이러하고도 스무일엔 날로 다가 한땅 기주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네. 나라 천대주가 이게 둘이 이렇게 잘 사는겨? 둘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움직임이 없어. 얘네들이 지금, 이 종이에 움직임이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올해는 동사사방이꽉 막혀서 어. 뭔가가 지금 일사천리를 쭉쭉 풀려줘야 되는데 네네네. 딱 멈췄어 아.. 딱 멈춰있어요? 어, 딱 멈춰있어 지금 아. 저 종이가 막 돌거나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아. 딱 멈춰서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네네. 삼재가 나가고 이때부터 환란이 들어온다 아 어. 진짜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소관으로 들어가면 속 시끄럽다 지금 아. 까깝하다 소리가 나와 어. 그래서 이 남자분은 뭐 사업하는 거야? 아니 뭔가 삼각관계다 자꾸 이렇게 보여줘. 어.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 할머니가 그래 어. 삼각관계다. 근데 인남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남자 친구 이런 게 아니라 네. 어? 뭔가 연루되어 있대. 아 뭔가의, 음, 사건? 뭔가의 사건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 오. 그래서 지금 이도 저도 지금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무슨 사건에 응. 연류가 돼 있으면은 응. 그 사건에 연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제가볼 때는 지금 이 남자가 뭐 사업하는거나 사업하는 거예요? 어.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비슷한, 어, 비슷한 쪽, 쪽으로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람이 인간으로 굉장히 힘들어고 했어 속시끄러워라 네. 했거든 네, 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뭔가에 투자를 해서 네.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 소리가 나와 지금 아 진짜? 응. 그래서 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 2만 원이 아닌 것 같고 <웃음> 금전으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네. 어, 지금 꽉 막혔단 말이야 오. 응. 그래서 올수 내년 수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구설도 들으라고 했고 간제수 네. 소송에 휘말리라고 했단 말이야 남자가 되게 안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면. 내가 볼때는 3세 들어 나가면서부터 치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아예 악순환인데 아 남자가 어, 근데 지금 뭐 저기 내가 볼때는 네. 운동도 하는것처럼 보여지는 말이에요 아 말이야. 그래요? 어.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운동 맞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 맞아요? 네, 네. 운동을 하고 이 여자같은 경우는 뭐야 연예인이야? 음, 뭐.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것, 연예인 사주야. 왜냐면 만인간에 천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돼야 하는 사주거든. 음. 그리고 도화가 있단 말이야. 이 사주에. 홍연살도 있고. 네. 그래서 만인들이 나를 어, 따라주고. 두 분의 사이는... 사이는 받, 겉에 봤을 땐좋아보여도속 네.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 그러니까 그 시끄럽다는 어. 게 사이가 안 좋다는, 안 좋다는 거지. 지금 뭔가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태다.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난한 거.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부가 헤어져야 돼. 네? 헤어져 헤어짐이 들어온다고. 아 진짜. 어.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든지 뭔가 어. 둘이 따로 있든지 어. 뭔가 논란에 휩싸여야 된단 말이야 어. 지금. 오 진짜. 음. 남자의 성격은 좀또 뭐, 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도 있고. 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이게 좋지, 쓰다니. 이게 좋잖아요. 응. 진실성은 응.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성이 없지. 없어요. 어. 어... 이 이걸로 이빨, 그 우리가 시켜야 되면 이빨이라고 하잖아. 네네네. 이빨이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어? 맞아. 이렇게 호응을 한다니까. 음... 이 사람이 그리고. 유대 관계도 좋고 그럼 얼마 전에 뭐 누군가가 이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변을 한 거는 지식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니? 답변을 했어요? 어 몰라 난 내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여 지금 아 그래요? 어 뭐라 그래 굉장히 지금 이 사람 뿐만 아니고 지금 옆에 사람이 지금 다 뭔가 연류가 돼서 어. 지금 소속에 걸려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주거든? 그러니 <웃음> 음. <웃음> 시끄럽다 계속 이렇게 뭔가 네. 어, 구설에 따르고 네. 내가 뭔가 어, 공든타임이 무너지는 형국인 거지. 음. 그런 상황을 음. 여자는 다 알고 있어요. 부분대 한 부분대 몰랐을까? <웃음> 그래도 뭐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웃음> 남자는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여자는 다로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여자 저게도 뭔가 투자를 같이 뭐 조금이라도 해준 것 같아 내가 볼때는 이 사람 혼자만 그런게 아니라 오. 여자가 내가 볼때는 그래도 사업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이 어? 어. 아. 이 남자랑 뭐 같이 하든지 음. 명의를 쓰든지 음. 뭔가 그이 여자도 같이 껴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누군지 빨리 알려줘요 조금 더 질문해 네. 볼게요 여자분은 예전에 핑클이었던 성유리였어 음. 성유리. 음. 성유리 씨 그리고 남자는 음. 골프 선수였던 그 안성현 씨라고 있어요. 사진 보여릴게요 사진을 봐도 사실 몰라. 성유리는 알아. 네, 아 골프 선수는 저도 몰라요. 저도 네,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 이 남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음. 그 이제 코인을 음. 그한 회사에서 음. 어디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음. 뉴스에 나와있는데 어디라고 음. 얘기는 음. 안 드릴게요. 코인을 상장시켜준다면서 음. 수십억을 청탁을 받았대요, 음. 이 안성현 씨가. 음.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음. 아니요? 하고 그냥 법원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지. 어. 왜냐면 여기서... 젊은 얘기했다가 큰일 나니까 <웃음> 어, 가서 겸, 검찰한테 하더라도 근데 저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데 빽 쓰겠지 빽안 어, 쓰겠어 남자는 아직도 돈이 많아 보이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음, 많아 음, 보여요 음, 없진 않아 음, 음. 음. 이 사건 그러면 이 남자가 정말 그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세요? 저는 개입이 됐다라고 100% 100%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개입이 됐다 음. 음, 음. 그럼 뭐 처벌은 받을까요? 받을 처벌은 받을 수 있는데 집행을 빠져 나오겠지. 아이고. 응.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내 올해 수가 굉장히 어, 칼날 같은 해운이에요. 응. 올해 지나가고 네네.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해보게 되지. 응. 아 혹시 이혼 수나 이런 건안 보이세요? 지금 당장은 딱 올해 뭐 이혼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 돼요. 어... 음. 올해 좀잘 넘어가야 돼. 음... 일단 뭐 따로 떨어졌던지 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볼 때는 뭐 그게 크게 뭐 이혼 수가 들어와서 네네. 진짜 갈라서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여서 결혼한 건 맞겠죠. 그... 그냥 결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 생겼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기 어... 있어요? 자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성렬이. 있어요. 있대요. 음, 자녀 때문에 지금 조금 자녀들이 네. 낳지 말아야 되는 해운에. 아, okay. 어, 자식들을 낳지 말아야 되는 해운이 있어. 합의가 들어오는 해운이 있는데 아, 조금 그러면서 조금 하란이 어. 한... 들어오지. 음. 그러니까 재물을 뺏는 자식 이 있고 재 재물, 재물을 불러들이는 애기가 있어요 아 어. 진짜 그래서 어, 애기 가지면서 좀이 집에는 환란이 올수 밖에 없는 해운연이지 어... 둘이 궁합적으로는 잘 맞는 편이에요 안 맞아요 안 티격, 맞는 티격 티격 티격 티격 해야 돼네 네, 잘났다 나 잘났다 근데 성유리가 성유리라고 했죠? 성유리가 많이 맞춰줄 수 밖에 없지 남자를요? 어지주고 살지 어, 나... 어, 남자가 그 정도로 좋 조... 능력이 조... 능력이 있으니까 아 능력이 좋아요? 어 지금 뭐 상비군 뭐 코칭가 하고 있거든요 골프 음. 그거랑 뭐 사업이랑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남자가 능력이 그렇게 좋구나 넌잘 몰랐는데 얘가 테레비 안 나와도 먹고 살잖아 지금 간간이 나요 형님. 간간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 예전처럼 활동이 뜸하잖아요 아그렇죠 어. 그렇긴 하지 아, 앞으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투자 그거를 좀 진실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어, 이거를 모른다 모른다 모르쇠로 나가게 되면 <웃음> 한 지금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성을 좋아해 요즘 사람들은 어. 어. 그래서 이거 진실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네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자꾸 숨기게, 되, 숨기게 되면 조금 이미지에 손상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 내년 수한 3년 정도는 이 사람이 어, 미디어에 나와도 크게 후원은 못 받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좀 구설수도 많이 따르고 올해는 네. 조금 음 입조심도 해야 되고 네네. 건강 건강에도 지금 우울증 많이 우울증도 온 것처럼 보여져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형님 음. 이거는 이거는 물점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막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지금 여, 여기 있다가 돌아가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어...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돌아왔어 그런 거 어... 이게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은 푹 가라앉거나 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 이게 뭐 번지거나 네네네. 다 이제 사람마다 사주마다 다 틀리죠 아 그래요 응. 근데 여기는 아무 지금 상황은 응. 조금 잠잠하다 힘들 어. 힘들고 잠잠하다 응. 알겠습니다 멈춰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